오늘부터 같이 새롭게 일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엠 m 이 라디. r 내엠 i 이 라디. I? e m c 어, i r 어. d i e m c o i r i e m d i i r a d 아직까지는 수습사원이고 수습여동생입니다 하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놔 <웃음> <웃음> 우리 비도 이제 한 식구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입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오케이 람빅 참치 하라 몬넘데 너덜 콤비 띵한 콤싸사원헛 참치 마이저 띵한 돛 <cười> chút xíu, mà sao? chút xíu Ờ, tôi muốn Ông ba biết bún đậu mắm tôm không? Bún đậu mắm tôm hả? Ừ. Anh ăn được không? Ồ, được rồi Được, được. À, Đi đi ăn bún đậu, chị c h ơ bún đậu được không? Được Anh ăn mắm tôm được không? Ừ, được Mắm tôm Ờ Anh là người Việt Nam mà <cười> <cười> Nhưng mà chưa ăn ở t â y Người Việt Nam chút xíu không ăn được mắm tôm à, Nhưng mà anh... Anh n ăn được ăn được ừ. ở hà nội chưa, chưa ăn chưa, được chưa, chưa, chưa, ừ, chưa ăn bây giờ ăn ở đâu b ú n đậu ở gần đây n è đi năm phút năm phút Đi, đi bố đi đi <cười> <cười> <cười> ở a 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 n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t k ok ok ok ok 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ok k ok ok k <웃음> <웃음> 분도맘돔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범접을 못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 냄새가 굉장히 세거든요. 오늘 도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이 한분 오셨는데요. 구독자분과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티토이 가자! 응. 어, 알맞춤했네. 이야 yeah. 오 깔맞춤했어 다들 오 오빠, 라은 천상네 엔젤 컴파이 우리 구독자님은 아직 분도 분도우를 안 드셔보셨죠? 네네네 오빠 분도우 안안 분도우 타이남 즉어어 안써 안써 왜? 음 콤비 써 ba b ú n đậu ngon mà ờ ngon anh biết rồi nhưng mà anh thì không biết Ờ, cây l à không biết ờ cơ mà v em sống một mình ờ dạ ồ tại sao sống một mình ờ ờ tại vì em thấy sống một mình thoải mái hơn ồ em em em có vàng say không dạ chưa chưa hả chưa ồ. <웃음> 오, 나에게 기회가 생겼어. 오. 자 농담이고요. 어, 우리 이쁜 하와 비가 같이 이제 함께하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게 됐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어, 비를 또 많이 이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꺼랜. 아, 아, 저 <놀데요>? 음, 이게 군도우 만두이라고 적혀 있네요. 군도우 만두을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 가게고. 아, 저. 안거기야 <놀데요> 어. 모 <놀데요> yep. 네. 내가 해복한것 오케이. 오빠 이렇게 먹 응. 오빠안 먹어요. 오빠안 먹어요. 우리 비가 처음 출연는 거라 좀 어색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 화이팅! 빠이팅 화이팅! 화하 안돼 번호니 이씨 다이씨 꺼야 안돼안 돼? 응 네. 이게 맘똥 소스거든요 어떻게 제주하는지 한번 볼게요 와 냄새 올라온다 이건 뭐야? 나이지 슈가 아 슈가? 딱네 오빠 응, 응, 응. 냄새 올라옵니다 오 너무 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랑 어떠십니까? 어, 그냥, 그냥 맞는 것보다 섞어 놓은 게 음. 냄새 좀 덜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아직 무섭긴 해요. 황금, <웃음> 황금. <웃음> 점점 인상이, 인상이 점점 두겨지고 있어요. 저도 분도 마음 돔을 한번 입에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먹어서 좀 긴장되네요. 음. 쎄요 근데 먹을 줄 알면 진짜 중독되는 맛입니다. 나안 보여? 나안 보여? 어, 아무리 그래도 저는 탄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산 중독자여가지고요. 엠머이 어다이코카, 고카고카고카 포카 포카 고카고카고카고카고카고카고카고카카카카카카 와, 다 먹었습니다. 나, 컴! 나, 너무 배불나요 오케이, 고마워요. 와, 나 입에서 똥 내난다. 입에서 냄새나. 오케이, 엄마. 캔디, 엄마. 어, 조금 냄새나. 와 미안해. 미안해. 야! 늑늑 너는 왜이렇안나이 빙타이! 하! 하하난 아니라고! 고앤 고 고앤 고 k ê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오늘. 음.